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와, 5천 마일리진 아니 7천 마일리진데 5억이라고? 로망 아니야? 5천이면 이거 하나 살수 있다. 히어로즈. 최소 저거. 한강이구나. LA에서 월드컵. 안 좋다. 거의 400개. 아닌가? 괜찮나? 이게 5억 최소 5억이었을까 돈 모아서 이코노미 살까요 아니면 저거 5천짜리 살까요 이게 최소 5억이라서 그냥 차라리 이거 사는 것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왜 이게 더 괜찮아 보이지 5천 마일리지짜리 106팩 어때요 좋아요 이거 4억짜리에요 3억에서 4억팩이에요 아 진짜 너무하다 근데, 3억에서 4억이나, 5억에서 10억이나, 어차피 5억 걸릴 거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지 않나? 갑자기 생각해보요 그렇네? 마리 상품. 그렇지 않나?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3카면은, 그쵸? 한번 해봐야겠다. 솔직히 나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1회짜리고. 맞네, 구매하기 1회짜리라서 3번은 인정이잖아. 이런 걸로 한번또 유튜브가 재보는 거지, 그리고. 일단 저렇게 해서 말잘 뜬다? 그러면은 대박인거고 저거 포함해가지고 23 히어로즈 포함 저거만 보면 돼 다른거 다 필요 없어 일단 bp좀 다 받아주고 bp로 일단 좀 야무지게 벌어주고 3에서 4패? 오케이 일단 확인했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었을때 어떻게 될지 까봅시다 이런것들도 bj로서 한번은 해주만해 그리고 또 심지어 저런데서 저가 좀잘 깠었기때문에 105억 요거랑 어...94짜리 보카 쓰레기는 필요없고 5개 요렇게 해서 5장 한번 바로 그냥 개봉해볼게요 아까 전에 까봤었기때문에 상고 올렸어서 가보자 불꽃! 월드컵인데? 불꽃? 아 티밥 26억 떴는데요 <웃음> 3억에서 4억 팩에서 26억 떴다고 이거 개이득인데 5000짜리 이거 무조건 쓰세요 개이득인데 이거 겁나게 좋은데 26억이면 베파이 와우 아니 이거 좋은데 아까전에 5000짜리 말고 7000짜리가 어디갔냐 7000짜리가 아까전에 요거 이게 적어도 5억에서 10억이었거든요 개꿀인데? 너무 좋은데 이거 3강 하프 700이고 이건 심지어 99야 이거 96이다 102 106짜리 이거 1등 뜰 확률 극악이에요 1등 뜰 확률 극악인데 솔직하게 이거 5000짜리로 26억 떴다? 이러면 나 진짜 개이득이지 대파이 직업 게임님 나가셨는데 바로 지금 저거 하러 가셨다 이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 개꿀이네요 이거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 I'm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t ever let me go